자기는 좋겠다 응. 하염없이 이뻐서. 너무 이쁘잖아 우리 자기. 자기 뭐 먹었어 밥? 양식? 일식? 한식? 뭐 먹었어? 응. 아니다 잠깐만 치킨 먹을까? 응. 중식 양식? 차라리 우리 해산물에다가 어때? 그리고 응. 그렇고 자기야 나 하고 싶은 거 생겼어. 첫 번째 여행 가기. 응? 아니지 여행은 갔으니까 캠핑장 갈까? 아니야 캠핑은 더 추워. 아, 자기야 같이 뭐 이렇게 예쁜데 왔는데 사진도 찍어야지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음, 예 자기야. 자기는 감정이 없어? 감정이 필요하세요? 이 <웃음> <웃음>